왜 이렇게 답이 늦었어? 왜 이렇게 답이 늦었냐고? <웃음> 어제 음. 오늘 하루 종일 머리 아파. 약 먹었어? 응, 아니야, 괜찮아. 그약 먹어야지. 약? 응. 음. 약, 약 자기가 약을 줘야지. 응? 음? 자기가 약을 줄면 안 아프지. <웃음> 어떻게 약 줄까? <웃음> 어떻게 약을 줘? 어떻게 하고 주냐고? 응 음. 어... 뽀뽀해주면 되겠지? 응? 음? 뽀뽀해주면 되지 됐어? <웃음> 뭐하고 있어? 나? 응잘 음. 준비? 오늘 일찍 자네? 미리 잘 준비하는거 안되는거야? 아니 어제 늦게 잤잖아 어저께 전화하고 바로 음. 빠졌어 바로 빠졌어? 응 음. 잤어. 오늘은 음. 그럼 머리 아픈거 말곤 괜찮아? 응 음, 괜찮아 음. 별일 없었어? 응 음, 별일 없었어 음. 밥은 잘 챙겨먹었지? 음.. 이사님이 족발 사주셨어 오.. 잘 좋았겠네? 응? 자기 좋았겠네? 응 조, 좋은 건가 모르겠네 좋은 거지 누군가 사준다는 응. 게 어디야 음.. 맛있게 먹었어 그럼 좋은 거지 음. 배안 고파? 응? 배는 안 고파? 배? 응찮찮아찮찮음지지먹으으면 음. 괜찮아? 아쉽이다 일일음 머리 아프지 말아요. <웃음> 오늘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뭐 나중에 봐. 음음음음음음음음음 나중에 뭐 재밌는 거 있어? 음 몰라 몰라? 비밀? 지금, 지금 보지 해? 마 지금 보면 반칙 왜? 지금 보면 반칙 <웃음> 지금 보면 반칙이야 응 음. 그래서 피곤하면 자가 빨리 어, 내가 자길 바라는구나 응? 아니 잘 준비 다 했다면서 그 잠이 들어야 응? 잠이 자지 잠이 안아? 놀아누 응? 누아 누락? 아락 너무 귀락 누락? 아락 누락? 누락? 아아 누락? 누락? 누락? 누락? 누락? 누락? 누락? 누해서잘자락줄알았락 누락? 누락? 어? 나랑 나랑 통화했던 거 올린 거야? 뭘? 이거 영상? 어. 이걸 올리면 어떻게? 아난단 하면 남들 접근하지 말라고 올린 거지. 어. 음. 그래서 이제 좀 이따 공개하기 전에 이걸로 일단은 선빵을 날린, 날린 거지. 음. 난이 뭐. 보자마자 그냥 어 뭐지? <웃음> 아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보랬잖아 나는 안 나오지 어뭘 보고 있다 보고 있어 <웃음> <웃음> 보고 있다 다들 목소리 좋다잖아 내이 봐봐. 내가 외국인 친구한테만 알려줬어. 남자친구라고. 난, 내가, 내 목소리가 유튜브에 올라온 거처음 봐. 아.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고 내가 올려놨지. <웃음> 왜? 내릴까? 아, 아니, 아니. 신기해서. 아. 신기 방기행 <웃음> 내일도 바쁘겠다. 내일? 응. 내일 뭐 모르겠어.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했어. 전화해보고... 몇 시에 일어나? 나는 항상 일찍 깨어 있어. 일시 깨어 있어? 응. 몇 시에 일어나는데? 나8 시. 여덟시? 응음그때그그럼 음, 깨있겠네 응... 음. 여시에 전화해줘 아모니콜해줘응응 음. 음, 알았어...받아본데 받아야지 당연히 이랬는데 거절하는 거 아니야? 막? 어? 저 거절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거절을 해야 돼? 아니 장결에 와서 누구야 전화하는지 같이 부터 누가 전화하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웃음> 아니 누구는 일부로 자는 척 일부로 깨어 있는데 자는 척하는 거 아니겠지 어뭐 <웃음> 상관없어 일단 해줄게 내가 여덟 시음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은 결혼한 친구도 많아. 거의 웬만해서는 다 결혼했지. 응. 음. 응. 음. 응, 그거 물어보렀어 응, 생각났어. 음. 왜그렇게 궁금했어? 왜냐면, 어, 그게 제일 궁금했지. 음. 일찍 한 근데... 친구는 애가 벌써 다섯 명? 여섯 명? 애국자네. 음. 그 애국자애국자애국자지음즘즘은은 시대 저출산 음. 출산 은애국자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있음음음음음음음음있음음음음음음음음음 세명 3명 있나네. 세명밖에없네 응. 음. 세 명. 3명? 그렇지 세 명이 끝인데. 음. 자기 친구들 오면 이쁘네아 응. 지금 지금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 축구 축구 만드나? 축구 만드냐고? 축구 팀 만드냐? 그러게. <웃음> 나 내가 친구들한테 막 얘기할 때 이렇거든 나는 남 응. 나는 애기로 오면은 무조건 남자만 할거 내가 그면 친구들이 막 이러대 야 그러면은 응. 너의 남편은 무슨 죄야 어, 딸을 갖고 싶어 하는데 너 때문에 응. 응? 너 때문에 아들 응. 바라면은 남자 어 남편은 무슨 죄냐고 응. 같이 뭐간 차이겠지? 왜냐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린지 성향을 하면서 경험한 거는 뭐냐면 약간 더 이쁘게 꾸미려고 하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음. 꾸미지도 못해 왜왜? 음. 왜? 내가 그럴 자신이 없어 내가 못하기 때문에 음. 내가 해주면 되죠 믿고 믿고 맡길까? 뭐, <웃음> 어, 내가 해주면 됐지. 오, 자신 있어? 자왕 기대된다잉. 기대된다 <웃음> 아빠가 첫째라서, 응. 음. 동생들이 있는데, 이제 한, 여동생은 한 명이 있는데, 띠동갑이야 내, 음. 그 전에, 그, 뚜이동과 여동생이 었을 때는, 남동생들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고, 막, 자책이 좋기 때문에, 내가, 여동생이, 응. 음. 그니까, 우리 친가의 여동생이랑, 뭐, 그런 게, 뭐, 그니 태어나기 전부터 남동생도 많이 챙겨가지고, 음. 남는... 뭐 필요한 건 없어? 뭘? 뭐 필요한 거 없어? 있긴 하지 마. 뭐, 뭐가 마. 필요한데? 있긴 하지 만돈 쓰지 마. 왜, 뭐, 뭐 뭐가 필요한데, 지금? <웃음> 아니야, 쓰지 마. <웃음> 왜, 왜? 에이, 돈, 미, 필요한 걸 써야지. 왜, 뭐, 뭐 사고 싶은데? 아이, 뭘? 응?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아 이거 내 그냥 내가 내가 응. 돈 벌면 내가 살게 <웃음> 왜뭐 뭐가 갖고 싶어 우리 집에 가장 필요한 거라서 뭐? 아 집에 컴퓨터 때문에 바꿔야 돼 그건 내가 아, 컴... 응 내가 그냥 내가 돈 벌면은 바꿀게. 음, 뭐 다른 거 바꾸시긴 한데, 그건바르지않게 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아냐, 돈 써야 되잖아. 응, 음, 돈연히써야지 그러면. 내가 꽃을, 하, 내가 꽃을 한번 음. 받아봤거든? 음. 그래서, 음, 꽃을 바꾸싶긴 하지. 꽃? 응. 음. 어떤 거? 선 꽃을 들고 주면은 마음대로 그냥 감사하게 음. 받지 <웃음> 감사하게 받아 꽃은 좋잖아 음뭐 좋아하는 꽃 없어 꽃은 아무거나 좋다고 받을 것 같은데 그래? 음. 음. 요즘 꽃보니까 너무 예쁜 꽃들이 많대 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지 뭐. 근데, 마이거, 꽃 얘기한거지 근데 만약 꽃 안사도 돼? 왜? <웃음> 돈 써야 되는 일 있으면 못 사는 거 있을 있잖아 못 써도 있잖아 <웃음> 저팩수 아니에요 응. 필요한 거 사야 되는데 못 써도 있잖아 음, 필요한 게 없어 지금 이 에이. 그래도 나중에 마법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응 음. 그래서 그런거지 그래도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그래도 지금 자취하면 필요한 거 많잖아 밥도 해먹어야 되고 응 음. 그래야 되는데 전직자가 음. 그런 것도 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패스가 아니라고요 <웃음> 그래서 그런거지 응 음, 저도 돈 벌어요 에이 내가 그래서 함부로 쓰는게 미안하잖아 뭐 뭐가 미안해 뭐 쓸데없는 데 쓰는 것도 아닌데 글서 오른거죠 음. 그만큼 배려한다는거죠 알아 무슨 말인지 몇시에 일어날건데? 나? 일곱 시안에 음. 일어날거? 7시? 반 7시 반? 응아면 나도 똑같이 8시 일어나가지고 바로 전화해볼까? 아니야 졸리면 일찍 자. 에이 피곤할 거 아니야 뭘 피곤해 괜찮은데용? 음 일단 알람 맞춰놓고 잘 뜨니까 에 괜찮아, 그래도 다니까 응. 알겠어. 내일 또 통화하자. 알았어, 잘장 음. 사랑해. 나도. 음. 응.